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ESFP와 다른 유형간의 관계, 궁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SFP는 MBTI 16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잘 노는 유형이면서 동시에 가장 외향적인 유형이라고 했어요. 밝고 유쾌한, 그러면서도 다정다감한 사람이에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해서 대표적인 인싸 유형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아마도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직접 경험이 가장 많은 유형이 아닐까 합니다. 실전 경험만큼은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인간관계 정답이란 건 없는 거죠. 개인 의견일 뿐이니까 재미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영상처럼 나와 비슷하거나 가까운 유형들 그리고 나와 다르거나 먼 유형들로 크게 구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나와 비슷하거나 가까운 유형들입니다 일단 같은 ESFP 유형 간의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한 글자만 다른 유형들이죠 ISFP, ENFP, ESTP, ESFJ 이렇게 다섯 유형 간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같은 ESFP끼리의 관계입니다 말이 필요 없죠 서로 보자마자 나랑 똑같은 스타일이네 하고 눈치채는 거고요. 바로 티키타카가 되면서 금방 친해집니다. 분위기 아주 좋아요. 그런데 텐션이 너무 높게 이어지다 보면 나중엔 좀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랑 함께 있을 때 경쟁 구도 같은 게 생겨날 수 있어요. 둘다 관종의 인싸 기질이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ESFP, ISFP의 관계입니다. 대체로 좋은 관계라고 봐요. 평상시 모습이 ESFP는 들떠 있는 편이고 ISFP는 좀 가라앉아 있는 편인데 이 둘이 만나면 일종의 중화작용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ESFP는 차분해지고 ISFP는 생기가 돌죠. 둘다 s p 그룹이어서 생각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감각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공통점이 있어서 함께 있으면 편하면서도 지루하지 않은 재미있는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문제는 갈등을 회피하는 성향도 비슷해서 서로에 대한 불만 같은 게 있어도 대수롭지 않게 이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잠깐 만나고 말 사이라면 괜찮지만 오래 지속되는 관계라면 이런 사소한 감정이 쌓여서 나중에 크게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ESFP, ESTP 관계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ESFP와 가장 비슷한 유형이 ESTP가 아닐까 하는데요. 둘다 노는 거에 둘째가라면 서러운 유형들이에요. 근데 제가 순위를 정해드렸죠. 1위 ESTP, 2위 ESFP라고요. 왜냐하면 FP도 잘 놀지만 남 생각도 꽤 하는 사람이라서 그렇다고 했어요. F 유형이라서. 근데 팁은 T 유형이죠. 배려심이 아주 많거나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남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런 것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요. 일단 본인이 제 재미있냐 재미없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에틱과 FP는 아주 닮은 유형이지만 이런 면이 결정적으로 다른 거죠. 이 사람들이 갈등을 겪는다면 말 그대로 T와 F의 차이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FP는 에틱과 가장 비슷하지만 EFP와 비슷한 면도 있어요. 세 유형 모두 SP 그룹이죠. 여기서 빠진 유형이 ISTP입니다. e SFP 입장에서는 SP 그룹 중에서는 가장 이질적인 유형이 ISTP가 되는 겁니다. 물론 둘다 SP답게 노는 걸 좋아하지만 ESFP는 주로 여럿이 어울려 노는 걸 선호하고요 ISTP는 혼자 노는 걸 선호합니다 이 부분이 아주 뚜렷하게 갈리는 거예요 사실 SP 유형끼리의 상성은 그렇게까지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다만 다른 그룹처럼 같은 그룹이라서 더잘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도 저는 그 이유가 SP 특유의 자유분방함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SP 그룹 자체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끼리의 관계라는 겁니다 남에게 맞추려 하기 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나마 F 유형인 ESFP와 ISFP가 그런 면이 좀 덜한 편이죠. 이두 유형 간의 관계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ESFP, ENFP의 관계인데요. 이두 유형도 비슷한 면이 많죠. 둘다 관종이고 인싸 기질이 강한 편이에요. 근데 ENFP는 수식어가 하나 더 붙습니다. 4차원 관종이라는 거예요. ESFP는 상식적인데 관종이고요. 이런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둘다 관종은 관종입니다. 그리고 관종끼리는 경쟁 구도가 되기 쉽죠. 특히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있을 때 그렇습니다. 같은 ESFP끼리의 관계와 비슷해요. 둘다 F 유형이라 기본적으로 배려심이 있어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은근한 라이벌 의식 같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ESFP ESFJ의 관계입니다. S 유형인데 맨 끝자리가 다른 사람들끼리의 관계예요 이런 경우는 비록 한 글자 차이지만 거의 극과 극이라고 했습니다. SP와 SJ의 차이죠. ESFP와 e s f j SFJ도 상당히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다른 관계일 건데 ESTP, ESTJ 이런 관계에 비해서는 차이가 덜한 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16가지 유형 전체 중에서 가장 외향적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가 아닐까 해요. 둘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선호하는 성향이 강해서 서로에 대해 정반대까지는 아닌데 하는 거예요. 어쨌든 FJ가 FP에게 잔소리하는 관계라는 건 맞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과 배려가 바탕에 깔려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엔 나와 다르거나 뭔 관계로 가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이 ENTP였죠 ESFP도 ENTP처럼 EP 유형입니다 그래서 상대 유형이 IJ 유형이 되는 거죠 이전 영상에서 등장했던 내네 유형이 그대로 다시 나오는 겁니다 ISFJ, INFJ, ISTJ, INTJ 이 사람들입니다 먼저 ESFP, ISFJ의 관계예요 이두 유형은 비슷한 면도 많죠 가운데 있는 SF 두 글자가 같죠 now. 둘다 현실적이면서 동시에 타인에 대해 우호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차이점은 ESFP가 사람들의 관심을 즐기는 활발한 타입이라면 ISFJ는 차분하면서도 일처리가 깔끔한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이두 사람은 비슷한 면과 상반된 면이 적절히 섞여 있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 p 와 IJ는 반대 성향이지만 그래서 오히려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되기도 한다고 했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자기 스타일대로만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다른쪽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ESFP, INFJ의 관계입니다. 자, 이 관계는요. 뭔가 좀안 맞아요. 그렇죠. SP와 NF의 관계인데요.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와 이상주의자의 관계입니다. ESFP는 철저히 현실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스타일이고요. INFJ는 언제나 현실 이면에 존재하는 본질이나 근원에 끌리는 타입이에요. 이것만 봐도 서로 안 맞는 거죠? FP는 대화를 할때 깊게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죠. 골치 아픈 얘기는 질색이라는 겁니다. INFJ는 거의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이 사람은 가볍고 일상적인 대화, 스몰 토크라고 죠 이런 게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반면 FP는 정치나 철학 같은 무거운 주제의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느끼곤 합니다. 현실과는 멀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두 유형은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거나 겉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둘다 F 유형이라 공감 능력과 배려심이 있죠. 이 유일한 공통점을 바탕으로 이들이 친해지게 된다면 서로에게 신세계를 경험시켜줄 수 있습니다. ESFP, IST, j 관계인데요. 이 관계 역시 매우 이질적이지만 의외로 매어질 가능성이 꽤 높은 편입니다. 사실 ISTJ 영상편에서 이미 나온 커플이죠. ESFP 입장에서 한번더 보겠습니다. 일단 FP가 ETJ에게 매력을 느낀다면 현실적인 능력이나 안정감 때문일 가능성이 커요. 한마디로 든든해 보인다는 거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ETJ 역시 FP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주로 사적인 관계에서 그럴 수 있는데 뭔가 편안한 휴식 같은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i s t j 는 평상시 긴장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ESFP를 보면 긴장이 풀어지는 거죠. FP는 낙천적이고 단순하고 유쾌하면서 다정다감하기까지 한 사람이거든요. 쉬거나 놀 때는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최고라는 겁니다. 물론 갈등 요소는 분명 있지만 상호 보완적인 측면도 확실히 있는 커플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ESFP INTJ의 관계입니다. 사실 가장 멀리 떨어진 관계죠. 네 글자 모두 다 달라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 이 관계는 모든 MBTI 유형 간 관계 중에서도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가장 외향적인 유형과 가장 내향적인 유형 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하나 더 있죠. 바로 ESFJ, INTP 간의 관계입니다. 그야말로 극과 극이 만났다고 할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정말 이질적인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서로에 대한 신비감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이상하게 왠지 끌리는 그런 느낌이 들수 있어요. 주로 이성관계에서 그럴 수 있고요.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가까워지기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관계는 유유상종인데 이성관계만큼은 정반대 성향에 끌리는 경우도 꽤 있다고 했죠. 그 이유를 융의 아니마 이론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남자에게 아니마죠. 여자에게는 아니무스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이야기도 좀더 자세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INFP 인프피 유형으로 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